무슨 폼으로 먹는 거야? 엎, 엎드린 거야? 이거 뭐야? 밥을 어떻게 이렇게 먹어? 나는 바로 누울려고 밥 먹고 누울려고. 이제는 순이 패밀리를 분가시켜야겠어요. 1년 전에 새끼들을 쓰레기더미 안에 낳아놓고 우리 집에 온모성의 강한 우리 순이순이야 아가들 다클 때까지 젖 먹이며 애지중지 키우느라 1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새끼들이 덩치가 더 커져 엄마보다 힘도 세고 맛있는 밥은 뺏어먹으려고 하는 양이들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맞추는데. 전부 분가시켜 각자 집에서 밥을 먹을 수뭐 있게 그랬다. 해야겠어요. 그래서 개인하우스를 마련해 주었어요. 스위트 리메디 오뮤넨 양식당, 고양이 개별 급식소입니다. 기다려지는 편안한 즐거운 식사시간, 뺏고 뺏기는 식사가 아닌 편안하고 안정감있게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너도 내려와 <웃음> 배빵빵한 봐 다섯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님이 뭐지? 6개월간 테스트하며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양식당에서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식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찌, 너 여기서 뭐해? 모찌, 너도 먹어야지, 밥. 너도 밥 먹어야지. 모찌, 나 지금 무서워. 모찌랑 갖다 줘라, 아이고. 아, 갖다 줘. 아주 맛있어 발톱으로 긁어도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고 튼튼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지아 원단의 쿠션은 숨숨집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작나무 양식당은 식사하는 동안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옆면과 뒷면에홀 가공이 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돌발 상황 시 위쪽으로도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왔네요. 아니 여기다 문대지마. 철리 아빠 맛있게 해줄게. 너. 엄마가고 앞에서 먹을거지 어유 망고도 왔어 어야 기다려 그만 빼서 먹어. 그 식상을 이용해야지. 응. 음. 어. 근데 모찌가 아직 식장이 무섭나봐. 어, 적응이 안 됐어. 모찌 무서워 아직. 무서워. 무서워 아직도?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먹어 너도. 모찌? 뭐지? 뭐지?